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입니다 네, 오랜만에 국대 패치가 돌아왔습니다 국대 패치 버전 6로 새롭게 냈는데요 원래는 월드컵 때 국대 패치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대 패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바뀐 김에 여러분들도 빠르게 유니폼 새롭게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지금 이 패치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카메룬전이 있고 나서 더 정확하게 명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윤 선수와 조현우 선수가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이 명단이 23명밖에 등록이 안되는 그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실제 현재 26명 국대 뽑힌 선수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고칠 예정이고요. 이 패치가 올라가는 시점으로부터 네, 카메룬전까지는 먼저 회원분들에게 선배포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운전이 끝나고나서 하루 뒤에 후 배포로 모든 분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설명글을 눌러보시면 은2021 코리아 V6 타이거 IK라는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제 이 받은 내용을요. 바로 w e p s 라는 폴더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일반적으로 스팀을 이용하시면은 이 경로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어 플스를 이용한다 하면은 가장 최 상단 폴더에다가 WPS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는요 한글로 타이거이글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들도제 거를 보던데 이걸 써주시면 돼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덮어쓰기를 저는 눌렀고요. 금방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이거는 금방 끝나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편집으로 들어가시고요.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하시고 팀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에 저기 파일을 하나 선택 요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 설정으로 진행 모두 다.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끝입니다 네, 굉장히 금방 끝나고요어 내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별거 아닌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유니폼같은거 또 봐가지고 눈에 계속 걸리는게 있어가지고 배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배포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배포하는게 의무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닦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힘이 빠집니다. 자 유니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유니폼이 있죠. 지금 원래 이 악마 꼬리 형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유니폼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니폼이 만약에 빠져있다 싶으면 네 이런식으로 악마 꼬리 그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대한민국 그 마크가 요번에 들어가 있던데 이것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보면은 요번에 어 코스타리카랑 했을때 그 복장이죠 네, 굉장히 이뻐가지고 호평을 받았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를 만드는게 조금 오래걸렸는데요 네,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비슷하게 거의 돼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기실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즐기실 수 있을겁니다 골키퍼는 옷이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게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어, 게임플랜도 보시면은 코스타리카 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명단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다가 또 나중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국대 패치 V7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왜 87이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래 자리엔 나. 놔두면 요 90으로 바뀝니다. 선수들이 위치에 따라 능력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조금 제가 오버로를 많이 높여놨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바 안녕.